가족 업고는 하지 마세요. <웃음> 가족 업무는 하지 마세요. 혼자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가족들하고 하면 더말안 들어요. 의견이 또 어, 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생각 못 하세요. 자 편하게 드시면서 정말, 정말, 정말, 말씀하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편하게 편하게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좀 편하게 드시다가 yeah. 이제 막 한약 들어가면 또 이런저런 재료얘기이 많이 하시는 데 <웃음> 요거를 삶아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다른 걸로 그죠 거기는 그피한두 그러니까 시간 이상 빼고요. 그그 어. 이거 한약재하고 뭐 여러 가지 음. 채소하고 네. 넣어서 음. 한 면서 이을 면서 제센 불에 두 시간 가까이. 음. 삶기 때문에 아마 연역까지도 되면서 음...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내는 것 같습니다. 삶는 걸 많이 나 예, 예. 내가 알기로 딴 데는 이제 사과라고. 예. 일일도많을까요이티기듯이두시간가까이샘플에서 익힐까요? 음. 부 들어고 좀더 하면서 음. 해야지. 음, 음, 음. 음. 맞다. 어. 환경적인 의 말씀하실 때 장사 규련 같은 거. 어, 어, 어. 이, 어. 어. 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발언 어. 배워야 되는 거이 제가 초라고정이 많이 하고 어.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지금 도란뱀 미북집이라고 미북집 비법집, 아 족발집 네. 예. 여기가 초창기 때 그렇게 맛있었어요 신사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초창기 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도 몇번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 사장님이 구색을 진짜 잘 맞췄어요 족발에 맞는 사이드들을 굉장히 예, 예. 잘 맞췄어요 족발에 맞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잘했고 족발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맞습니다. 네 예, 잘했기 때문에 어우 저희 되겠다 근데 요즘 손은 많이 빠졌어 관리가 안되죠 아무리 맛있게도 관리가 안, 맛있게 안 되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안 하시고 맡기기 시작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예, 직원들한테 맡겨서 하는 거 같아요 오빠를...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음. 1년이고 2년이고 음. 집에도 못 가고 2층에 음. 숙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계속 쌈고 상... 웃을 음. 만한 친구 올 때까지는 제가 음. 또 나중에 좀 알려주려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 쌈고 막 신경 써서 해놨는데 예.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족발을 시켜서 직원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원래 매뉴얼 대로 안 하고 잠깐 여행 간 사이에 그 전날 걸써버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돼요 <웃음> 아니 사장님이 없으니까 사... 어, 야어저게 남아있는데 1 0 0씩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직원들러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챙겨야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놓치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말씀드린 건데 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은 괜찮... 자, 가족들이 딱 그러고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할 수도, 할 수도 <웃음>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직원이면 혼내기라도 하고 가르쳐주기라도 하고, 안 되면 내보내기라도 할수 있는데 가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요 서로. 야, 쟤가 손님 다 내쫓네. 나는 사장이니까 저 사촌동생 저 x 가내 손님을 다 쫓고 있네. 속으로만 인가하는데 사촌동생은 하씨 아, 형만 놀아. 나만 일시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웃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이거. 친척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친척 있어서 마이너스라니까. 요그 말씀이에요. 처음 듣습니다. <웃음> 근데 진짜 와닿습니다. <와닿았어요. 웃음> 겪으면 네. 그 말을 잘안 돼요. 조카도 말을 잘안 듣는 근데 네. 남보다 나이가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전사를 덮지 않았을까도 싶긴 해요. 네. 그만큼 힘든 거 없어요. 어렵네요. 아, 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집업만 두고. 대단하신 분은 저희 모토로 불리시잖아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따로 해주시는지 아니, 저는 최고가 제일 중요한 게 직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직원들 모르는 친구는 몰라요 근데 그 모토로 가고 있어요 수많은 친구들을 제가 100명을 봤어요 100명의 예. 병명, 직원 중에 1년 동안 제가 100명의 직원을 거쳐간다고 했어요 그 100명 중에 한 명만, 1년에 한 명만 괜찮은 친구 있어요. 괜찮은 친구가 4사람을 만드는 거그 괜찮은 친구를 4사람을 10년 동안 10명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들 없으면 은 뻗어 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보책적으로 뭐더 주고 그런 건 음. 아닐 것 같은데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아, 예. 물질도 중요합니다 아, 제가 이동네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직원들 강남이니까 예. 대부분의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고 자취하고 여기서 하숙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숙소를 제가 무조건 해줘요 숙소를 해주니까 밥을 또 부르기도 쉬워요 야너 숙소에 있냐? <웃음> 너좀 부르기도 편하고 방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좋아 요 왜냐 얘네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편하게 근데 단점은 있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웃음> 나는 또 성격이 틀리니까 깔끔하게 살았으면 이왕에 내가 이렇게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너네들 숙소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아라 좀 깔끔하게 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안들어요 <웃음> 들어가서 자고 가까이서 술먹고 놀기 가 좋은거에요 그 나이때는 요즘에는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너네가 돼지우리에 살고 싶으면 살아라 이런 툽이다 <웃음> 그래도 숙소가 있다는건 굉장히 큰메리트예요 네. 이왕이면 직원들한테 복지를 해주려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신경써 주셨는데 배신을까 아유, 그, 네. 아무리 잘해줘도 깨어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100명 중에 1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믿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가 챙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포진이 되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의지하는 친구들또 생기더라고요. 나는 얘네들만 챙기면 얘네들이 또 걔네들 챙기고. 그러다 보면 또 팬이 이그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막막 지금 막 오래돼서 한 20년은 망하다가 이제 겨우 6 7년 회사 올라온 단계라서 저도 계속 실치하고죠 아픔이 그 있으셔서 이게또큰 성공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진짜. 자, 요즘에는 네이버에 안 나오면, 블로그에 안 나오면, 일단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